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우리말 바로쓰기 시간에는 며칠과 몇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살펴본다는 의미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가지만 외우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며칠과 몇일은 혼동되서 사용되지 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며칠 한 단어입니다 1988년 이 맞춤법 개정한 전에는 몇 일과 며칠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몇 날, 몇 월, 몇일뭐 이렇게 다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 몇 날, 몇 월, 며칠 수능이 며칠 남았느냐 며칠 동안 굶었어 오로지 쓰이는 말은 며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몇 일이라고 쓰여있는 건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뭘 쓰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며칠은 며칠만이 쓰인다. 며딜은 없다. 며칠은 며칠이다. 하나만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본 우리말 바로쓰기 며칠. 하나만 있는 걸 기억하시고 잘 사용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